저 구독자 그렇게 많지는 않고 한 2만명 정도 있습니다 <웃음> <웃음> <으하하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어, 반갑습니다 여러분 영둥입니다 오늘, 오늘 좀 꾸미고 나왔는데 왜 꾸미고 나왔냐면 어쩌다 좋은 기회로 저희 옆집 사는 유튜브하는 3대도자 형님들이 유튜버 특강하는 수업 알바 자리를 구해줘가지고 오늘 초등학생들 유튜버 특강하러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 수업 처음 하는데 좀 특별한 날인 것 같아서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보려고 근데 사실 준비를 못했어요 거의 아무 한번 가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혹시 선생님 어디 가셨어요? 아, 오늘 선생님이 아 아프 어. 아아 아. 아, 선생님 아프셔서 안 오셨어요? <웃음> <웃음> <웃음> 그럼 혹시 친구들 수업 듣는 거 카메라로 같이 찍어도 괜찮을까요? 아, 네. 괜찮아요? 아 근데 안 보여. 아, <웃음> 아, <웃음> 네. 호, 아니, 혹시 나오는 거좀 싫은 사람 있으면 제가 들어, 그럼 내가 좀 가지고. 어뭐 자리를 바꾸든지 가려드린지 할게요. 어다 괜찮아요? 저희 <목소리> 찍어드릴 보이게 찍어드릴게요 <목소리> 아, 아 됐다 이제 아 <웃음> 보이게 찍어드릴게요 친구들 다 유튜브 보죠? 네 혹시 요즘 자주 보는 유튜버 있어요? 편하게 아무나 먹방이에요 먹방? 아제 채널부터 먼저 보여드릴까요? 네 저는 영동이라는 사람이고요 저는 2만명 밖에 아직 안 됩니다 오와. 아직 2만명인데 쇼미더머니 쇼미더머니. 아 오케이. 수업 듣는 거 영상 좀 찍어도 괜찮을까요? 네. 또 혹시 괜찮아요? 네. <웃음> 동탄에서 <웃음> 동탄에서 <웃음> <다 해봐. 웃음> 좋아요. <알람을> <웃음> <웃음> 야. 구독자 몇 명이? 있나요? 저 구독자 그렇게 많지는 않고 한2만명 정도 우와. 있습니다. 으하이 <웃음> <웃음> 반응이, 반응이 좋네 그거. 닉네임 영둥이라고 하고요 영둥이 <웃음> 아, 했어요 아, 감사합니다 이영상에서 사람들이 재밌다는 하 부분이 있는데 음, 어디야? 잠시만요 아아... <웃음> 저는 홀란을 먹어도 트름을잘안해요 저는 홀란을 먹어도 트름을잘안해요 먹방을 해도 이렇게 재미있게 하는 걸저 좋아해서 저는 이제 저는 이 일상을 보면서 아 좋아해. 재밌어요 재밌어? 한번더 보시고. 좋은게 이렇게 내가 하고싶은 거를 다 할수있고 광고 안보면 어떻게돼요? 광고 안보면 어떻게 돈이 안들어가겠죠 유튜버한테? 아어 광고 나음때만한테겠다그러 <웃음> <명한테들은 콧땅 드리겠어. 웃음> <웃음> 안되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하고싶으면 막 무작정 내가 좋아하는것도 좋은데 얼마나 오래할수있고 사람들이 이걸 얼마나 좋아할까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는것도 좋아요 그래서 근데 유튜브를 한다해서 꼭 제가 유튜브에 나오지 않아도돼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강아지? 그쵸 뭐 강아지가 될수도 있어요 10분만 쉬었다가 10분만 어떻게 해야지? 저 이거 카메라 찍어서 누우세요? 찍어 올리니까 생각 중이에요 올려요 저 올려요 저지문을 찍고 있어요? 찍고 있어요 나오고 싶어요? 네 주사 한번 할래요? 여기다가? 다들 유튜브 하고 싶어요? 네, 내가 하고 싶어요. 하고 싶어요? 할래요. 근데 언니가... 얼마나... 옛날에 유튜브 뭐 해봤어요. 아, 유튜브 해본 친구도 네. 있어요? 에어, <목소리가> 있어요. <목소리가> 아니야, 여기... <목소리가> 여기도 나와요. <목소리가> 아니다. 아니다. 자, 고생하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, 수고하습니다 안녕하세요. 안녕! 아... 힘들지좀 기빨리긴 하네요 확실히. 아... 드디어 끝났습니다 여러분.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데 두 번째 수업을 4학년으로 들어갔는데 확실히 어린 친구들이 활기차고 뭔가 궁금해하는 게 많아서 진행은 좀 쉬웠어요. 어, 선 안녕하세요. 아, 안생 아, 선생님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아... 힘들어. 수고하셨습니다 형님. 기빨렸어. 진짜 기빨린다는데 어, 얘들 어. 그리고 애들 수준을 모르겠어서 얼만큼 설명해줘야 되는지 <웃음> 몰라요 그냥 최대한 간단하게 해줘야 진지하게 하니까 또 애들 바로 졸려 하고 어, 바로 지루해 하는 게지딱하이지 멘탈, 나와. 어, 멘탈 나와요 <웃음> 아 쉽지 않아 차라리 고등학생들이면 그치 현실적인 조언 해줄 수 있잖아요 느낀거나 그치 아어린애들이야 쉽지 않은 것 같아 방시 오늘 아르바이트 했는데 좋은 아르바이트 같네요 이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